여기가 세타고 응. 여기가 5세타래요 엠파이? 파이가 180도인거죠 네. 그래서 4세타는 엠파이고 응. 세타는 4분의 엠파이가 될겁니다 네. 이 세타 자리에 4분의 엠파이를 넣어요 파이 4분의 엠파이 2분의 3파이 넣어주면 4분의 파이를 없애주면 네. n은 4보다 크고 응. 그리고 2분의 아니지 아니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n은 5이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는 되는 네. 그래서 이제 n에다가 5를 넣어줘요 그러면 세판은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퍼펙트, 진짜 잘했어요. 자, 여기 음. 보시면. 네. 제일 먼저 저 a 플러스 c가 제일 거들리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음. 그 a 플러스 c는 180도에서 b를 뺀 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sin a sin 그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 sin a, sin b랑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네. 한번로다모아두면 sin 네. a 제곱 스2 sin 음. e a sin b 제곱 라인스 음. 아 플러스 sin 음. 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네. 얘는 sin a 스 sin b의 제곱은 기다가 돼요. 음. 근데 여기서 s 사인 공식을 쓰면 sin a는 2r 분의 a이고 sin b는 이 알분의 빈 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공식이 s i a a는 sin b b는 sin 잠깐 뜰게요. 이 r이니까. 그래서 얘를이 알분의 a b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얘가, 얘가 보면 그 그게 있죠. 그 분모는 0이 될수 없다는 거건이죠 그러니까 a b가 0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음. a랑 b랑 같아지거든요. 그러까 음. a랑 b가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웃음> 어떻해요?